r 디오의 선택 항목이 목록으로 표시됩니다. 좌측의 t r i g g 버튼에는 OnClick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. SetEnableColumn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Type, 두 번째 파라미터는 Domestic입니다. 즉, TypeColumn의 값이 Domestic인 항목만 비활성화하는 코드입니다. t r i g g 버튼을 클릭하면 Type이 Domestic인 항목이 비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두 번째 파라미터를 오버시즈로 바꿔보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타입이 오버시즈인 항목이 비활성화됩니다. 웹스케어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